영상 봐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 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비 채널에서 명품 스마트 워치를 언박싱 합니다. 여이는데데고상이 여러분. 알마니 스마트 워치입니다. 어, 케이스가 에 상자를 두 개를 개봉하고 또 여기 나와요 자 이거는 어 이거 뭐가 많은데 자꾸 내가 까도 되는지 모르겠네 자 요것도 까니까 요거 두 개가 나와요 아, 뭐 영어로 쓰여 있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고 가 되겠죠. 자 영어로 써 있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이드북 같아요. 자, 요거 다 듣고. 자 이제 본체가 겠습니다 본체를 깝니다. 어 케이스 굉장히 고급스럽고. 응? 하나 둘. 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나오나요 초점 맞나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순간. 자, 이 순간. 하나, 둘. 와우! 나왔고요 스피커 있어요, 스피커. 어우, 이거 내가 까도 까내는 거야? 네. 네. 자, 여기 액정까지 갔습니다, 이거. 주인이 썸네수 있으니까. 조심히 끊고. 못하 제가. 아, 꽤나 묵직하네요. 오이. 조심히, 조심히. 자 요렇게 됩니다 어우 지문이 묻는데 이거 어유 미안하네 이거 이거 이제 켜봐야되는데 뭐 요러한 모양이에요 요러한 모양이고 자여기 알마이크 요것도 한번 꺼봅시다 이제 뒤에있네 음 충전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동봉되어 아 여기 뒤에 보니까 근 여러분 여기 좀별 튀어나와 있는 분 보이시나? 여기 여기? 이거를 여기에 대야되네 딱 붙고 여기서 충전해줬으면 되나 보다 그치? 네. 오 기가 막히네 Let's go. Let's go. l o l 자, 설정 완료 이렇게 음 그니까 내려서 보고 옆으로 보고 올려서 보고 이쪽으로 당겨서 볼수 있어요 위에서 내리면 휴대폰 상단처럼 똑같이 되는 거고 우측으로 밀면 이렇게 녹음 되는 거고 녹음 검색 되는 거고 좌측으로 밀면 여기고 뭐 피트니스 로그인 되는 거고 다시 빼고 밑에서 올리면 알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기능이 있네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음. 어, 여기 딱 눌러서 보면은, 다양한 것들. 플레이스토어부터, 설정, 번역. 구글 서비스가 다 되네요. 알림, 알람, 주소로, 타이머, 피트니스, 피트니스, 운동, 뭐 이런 것들. 다시 눌러서 돌아가, 요걸 누르면 되네. 시계모드 변경 할수 있어요. 요걸로 되고, 어, 스킨이 있네요, 이렇게. 대부분 좀 블랙이네. 여기는 또 다른 걸로 해. 오케이. 이런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원하시면 비싼 돈 주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무게감도 적당하고 좋은 것 같고. 네, 대기 화면일 때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아까 대기 화면 떠는 이게 안 떠네. 여기서 어 이렇게 뜨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구매하세요